지난 시간엔 울트라맨, 슈퍼전대 가면라이더와 한국 특재물의 역사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엔 메탈 히어로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형사 아반 우주형사 시리즈의 첫 작품이자 훗날 메탈 히어로 시리즈의 최초가 되는 역사적인 작품입니다. 현재까지도 울트라맨과 울트라세븐, 그리고 가면라이더 비밀전대 고레인저 등과 함께 역대 최고의 슈퍼히어로 특촬물중 하나로 꼽히죠. 이 작품의 명성 때문에 메탈 히어로 시리즈가 이어져 총 17개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로봇캅도 갸반을 모티브로 했으며 변신시간이 긴 다른 히어로 물들과 달리 빠은 시간에 변신하는 장면을 넣는 등 획기적인 설정도 추가해야 하죠. 한때 한국 대형 팬데에서 이 작품을 수입하려 했지만 무산되는 바람에 국내에선 인지도가 없습니다. 일본 내에선 17개의 메탈 히어로 시리즈를 모두 합쳐도 갸반의 인지도를 이기지 못할 정도의 작품이자 우주 형사 샤리반 갸반의 큰 성공으로 이어진 두 번째 우주 형사 시리즈입니다. 전작인 가반에 비해 분위기가 더욱 어두워졌으며 메탈 히어로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거대 로봇 그랜드 버스를 등장시켰죠. 하지만 높은 시청률에 비해 원고 판매량은 낮았습니다. 거대 로봇은 특차 메카 사상 최악의 재앙이라는 불명예도 얻었죠. 그래도 전작의 가반이 게스트로 등장하며 슈퍼 전대처럼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전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언해로 한국에도 우주형사가 있는데 심영래 주연의 스파크맨으로 메탈 히어로를 표절한 작품이자 우주형사 샤이다 우주형사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전작들에 비해 사회를 풍자한 에피소드가 많아졌으며 주인공 사무라의액션신이 대폭 축소되었죠. 결국 떨어진 액션을 보완하기 위해 샤이다의 파트너이자 여행사인 애니를 기용했는데 문제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액션 장면 때문에 주인공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는 사태가 생깁니다. 전작들보다 평균 최고 시청률은 떨어졌지만 그나마 거대 로봇 왕구판매는 성공을 거두며 순조롭게 우주형사 시리즈가 끝이 나죠. 메탈 히어로 시리즈의 네번째 작품 자스피온입니다. 자스피어는 저스티스와 챔피언을 합쳐 만든 이름이며 기존 우주형사 시리즈와 달리 분위기가 코미컬하게 바뀌며 많은 차별화를 두었죠 뿐만 아닌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했고 최신 기술로 과감한 연출을 또 시도했지만 경쟁작인 전격전대 체인지맨에게 시청률로 패배하고 완구 판매도 참패하고 맙니다. 뒤늦게나마 자스피어의 메카니까 출연했던 괴수들이 재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메탈 히어로 시리즈 다섯번째 작품 시공전사 스필반입니다. 명칭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에서 따왔죠. 한국 최초로 수입된 메탈 히어로인데요. 사이보그 스필반이란 제목으로 비디오 출시되었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작중 김한진과 정경혜가 더빙한 두 히로인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메탈 히어로들이기도 합니다. 슈퍼전대와 차별화된 메탈 슈트와 다양한 무장으로 메탈 히어로 시리즈의 매력을 보여준 작품으로도 꼽히고 비극적인 인간 드라마 스토리도 큰 호평을 받았지만 의외로 일본 내에선 저조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초인기 메탈더 기존 메탈 히어로 시리즈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비대칭 디자인을 가져온 작품입니다. 그뿐 아닌 메탈 히어로의 매너리즘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작품이기도 하죠. 최초로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가 주인공이며 첫화부터 적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히어로 물의 틀을 깨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자받지 못했으며 결국 시청률 조절을 막지 못했고 메탈 히어로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조기 종료하고 말죠. 메탈 히어로 시리즈 7번째 작품, 지라이아입니다. 닌자 모습을 하고 있어 메탈 히어로의 느낌이 적은 편인데 블레이드로 메탈 히어로로 분류된 작품입니다. 1988년은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였으며 분위기에 맞춰 세계 여러 국적의 닌자들이 등장하죠. 비밀스러운 닌자와 가족들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최초의 메탈 히어로 작품인 기동형사 지반입니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 미국 SF 영화 로보캅을 모티브했는데요. 로보캅처럼 순직한 경찰이 사이보그가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움직임마저 로보캅과 비슷해 표절 논란도 있었지만 일본 측은 로봇캅이 우주 형사를 모티브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명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경찰이란 소재는 미국 만화 저지 드레드를 따왔죠. 집안은 역대 메탈 히어로 사상 최대의 LED 전구를 사용했으며 그외탈것과 악당들에게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결국 후속작인 특경 인스펙터가 예산 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특경 인스펙터 저예산으로 제작했음에도 메탈 히어로물의 마지막 공기이자 전성기를 연 작품입니다. 레스큐폴리스 시리즈의 첫 작품이며 기존 작품들과 달리 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범죄나 재해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컨셉이죠. 적 슈트를 만들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도한 컨셉이었지만 현실적이고 형사 드라마에 가까운 전개로 아동뿐 아닌 성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죠. 당시 경쟁작인 용자 엑스카이저와 지구전대 파이브맨의 시청률과완구 판매까지 이길 정도로 흥행합니다. 특이한 점은 메탈 히어로 최초로 모두 공무원들이며 시작부터 집단 히어로가 등장했죠. 투구 지령 솔브레인 레스큐 폴리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특경 윈스펙터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기존 컨셉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넣어 큰 호평을 받았고 전작과 달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발전된 슈트와 장비, 거대 모함까지 등장시키죠. 스토리는 무거워졌으며 배드엔딩이 많아졌음에도 큰 인기를 유지하고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끝납니다. 흑스 엑시 드래프트 메탈 히어로 시리즈의 11번째 작품이자 레스큐 폴리스 시리즈 3번째 작품입니다. 슈퍼전대 선발칸 같은 조합의 히로인들이 등장하죠. 초기에는 전편과 다른 전개로 시작한 데다 더욱 무거운 스토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연령 시청자들이 많이 이탈했고 특히 동시대에 방영하던 공연전대 주레인저가 밝은 소재를 다루어 슈퍼전대의 인기가 상승하는 바람에 메탈 히어로의 인기는 더더욱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수사국 전개도 인기가 떨어졌고 중후반엔 메탈 히어로 시리즈답지 않게 진과 악마의 싸움 이야기를 시도했으나 많은 비판을 받고 레스큐폴리스 시리즈가 끝나버리게 되죠. 특수로버잠퍼슨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고 있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메탈 히어로 작품입니다. 기동형사 집안처럼 로봇카풍의 경찰 로봇이 등장하고 다양한 무장과 메카닉을 선보여 이전의 메탈 히어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스토리도 단조롭지 않게 4개의 적조직이 등장하며 주인공 잠퍼슨보다 주변 인물들의 구도로 진행되는 스토리도 호평받았습니다. 메탈 히어로 13번째 시리즈 블루 스와트 지구를 노리는 우주마피아와 맞서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메탈 히어로 시리즈답게 진지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주인공 사면을 제외한 모두가 전멸하며 범인으로 몰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분위기의 소재는 당연히 아동들에겐 흥미를 끌지 못했고 이를 의식했는지 뒤늦게 개그신을 늘렸으며 적 세력을 명확하게 조직화하는 시도도 했지만 초기에 진지한 분위기를 좋아하던 팬들까지 이탈하게 되었죠. 당시엔 이 작품이 크게 빛나지 못했지만 총기류와 사격 자세에 대한 현실적인 고증으로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작품으로 재평가받기도 합니다. 메탈 히어로 시리즈 14번째 작품 중갑피 파이터입니다. 2차원 침략자 자마르와 비파이터들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 메탈 히어로 시리즈의 단점을 보완해 많은 시도를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소재로 아동시청자들에게 외면받자 완성하는 취지로 가벼운 분위기로 바꾸었고 외형은 곤충을 모티브로의 가면라이더와 비슷하며 슈퍼전대처럼 단순한 구조와 특징들을 가져왔죠. 메탈 히어로 시리즈 중 가장 복잡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히로인의 교체가 이루어져 후속작품으로 이어집니다. 중갑비 파이터의 후속작 카보토입니다 전작의 호평을 이어가기 위해 야심차게 제작했지만 전작보다는 빛을 보지 못했죠. 주인공은 고등학생이며 당시 인기 장르인 청춘 드라마 요소까지 추가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후반부에 어대 로봇 카보테레오스를 등장시켜 왕국 화면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죠. 비 로봇 카보타크. 이전 메탈 히어로 시리즈와 전혀 다른 전개의 작품입니다. 코미디 요소가 대폭 들어갔고 악당들과의 혈투보다 스포츠 끝말잇기. 키즈풀기 같은 건전한 승부를 보는 전개이죠. 이 작품은 2006년 한국에서도 방영된적 있는 작품으로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세대들이 기억하고 있는 메탈 히어로들입니다. 메탈 히어로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철한탄정 러버타크입니다. 전작처럼 즐거운 분위기와 개그 요소로 아동층을 겨냥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으며 작년 계획보다 앞당겨 끝나버리죠 이 작품 이후로 20년 이상 후속작이 나오지 않아 메탈 히어로 시리즈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일부 메탈 히어로 매니아들은 카보타크와 로보타크를 메탈 히어로로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식적인 메탈 히어로 시리즈이죠 마지막은 아쉽게 끝났지만 메탈 히어로의 영향력은 여전한데요 미국에선 메탈 히어로 시리즈를 이용해 TV로 방려한 적도 있으며 다른 특산물 시리즈와 크로스오버로 나오기도 하고 메탈 히어로의 요소들이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큰 영향을 줬으며 계승되어 가는 부분들도 있죠. 다음 편은 가짜 울트라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